폴랑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계속 오를텐데 부담같이 지금 저 떨어졌어요. 큰일났어요. 지금. 폴랑 음. 같은 경우 2 2터치랑 비교를 했었을 때 특징 유리몸 있고 이 강두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2 3터치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레전드야 지금 최고로 진짜 잘나왔어 급여 1차인데 이 정도다? 자 시세 가격 차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시세 차이가 거의 한두배 정도 되는데 그럴만해요. 어, 진심으로 이건 조금만 더 떨어질 것 같고 23 토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정도면은 23 토티 혼란 이제 맨시티 막을 선수 없습니다 진심 23 토티 혼란과 함께 23 토티 덕백까지 그거 많이 들고 있는다 그냥 이번에 이제 첼시라든지 이런 팀들 다 떨어져 나오고 제가 봤을 때 맨시티 올라갑니다 어 맨시티가 최강이 된다이 정도면은 23터티 지금 현 시즌으로 봤었을 때 음. 중골슈팅이라든지 이중로 차이가 급여 1차인데도 이중로 차이 나면 슈퍼워에다 강둥이 있고 커브랑 그 다음에 요런 느낌으로 나와주면 몸싸움도 이중로까지 올라와주면 은 진짜 미친 선수죠 음.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수 나오면 엘리 몰란 그날에 또 요렇게 봐주고 음. 유리몸 강둥이 있는게 진짜 천지차이야 유리몸 있는거랑 유리몸 있으면은 다치기가 쉽다라는건데 근데 다치면은 엘리모 혼란 같은 이렇게 좀 덩치가 큰 선수들은 안 일어난단 말이지 어안 일어나기 때문에 엘리모 혼란 2330은 진짜 잘 나왔어 지금 근데 맞아요 사실 저가 이렇게 한들 저희는 어차피 살수 없는 건 맞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쓰고 계신다 하면 이제 팀 체감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. 사실 SPL과 그 다음 23토티랑 속력 차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중골슈팅 부분에서 또 공격 공격적인 부분과 함께 몸싸움 밸런스 이 정도 차이나고 요렇게 나오면서 강두기 있다라는 점은 이건 진짜 좀큰 메리트죠 어, 알리골란 23토티 미쳤고요그 다음에 이제 22토티랑의 비교 22 토티도 사실 이 정도면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긴 한데, 몸싸움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, 진짜 급에 비해서는. 좀 많아.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또 주발선호에다가 약발 3이다? 아, 이건 좀 말이 크죠. 어. 이건 너무 크지. 22 토티. 사실 23 토티가 제일 좋은데, 와.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엘링 혼란 같은 경우는 음. 그냥 엘링 혼란 같은 경우는 좀 쉽다 어. 진짜 그냥 밑에 거를 쓰지 마시고 위에 걸로 쓰세요 진심 돈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엘링 혼란 위에 거 쓰고 만약에 나는 돈이 없어서 밑에 거 써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란 쓰지 마시고 다른 거 쓰세요 멘시티 쓰실 분들은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엘리홀란 같은 경우는 진짜 좀세고 좋다고 라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이 정도면은 약발 3회에다가 이럴 거면은 차라리 더 좋은 선수들 많거든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혼란은 좀 부자들이 사용하는 어,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엘리홀란 매물 풀릴 때까지는 만약 혼란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것들 빨리 정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다 음. 떨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이때쯤에 팔았어요 다 팔아놨고 그 다음에 이걸 살 준비를 하셨어야 돼 하실 거라면 엘리 홀란 거기 때문에 홀란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젤리 있게 좋다는 라점 그런 것도 만약에 막 이게 시카를 막 간다라든지 해도 좀그렇구요 음, 홀란은 여기까지. <목소리>